오늘은 꽃창 산속에 있는 꽃창의 치앙마이라고 불리는 곳을 가고 있어요. 아비포장이지 이게 지금. 요거 아, 더 이상 차는 못 올라와서 저기다가 주차를 하고 올라가 봅니다. 자 여기 아따 오토바이는 올라오는데 원래 이 차도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다리가 이 길이 다 무너졌네 그냥 오. 야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대체가 이야 뭔가 있, 있긴 있으려나? 와 비탈길인데 와잠저만 길이 이래 와 길이 막, 막 이래 그냥 오. 와 더워 더워 더워 오늘 가서 다음에는 저거 하게 삼겹살 배낭녀 여기서 해야겠다 얘기를 해서 아 전기 전기어 전기 전기 들어왔어요 아이 산에 오메이야아 아, 어때 어때 힘들어 아자다 여기야 이게 여기. 아, 어? 야, 오랜만에, 오랜만에. 여기 뭐예요? 아, 가져 아, 아, 여기 아트 하나 사어 아트. 예술 하시는 분인데, 야, 무너지는 집도, 이것도 다예술이야 예술. 아아 아, 사디카. 사디카. 아, 야. 이게 뭔지 알지 이거 아 가스 아뭐제 찍고 아노 와이파이 노 프라블럼 기가 막히죠 w 노 와이파이 노 프라블럼 지그 이야 아 숨차요 아 o m 다 프리덤 프리덤 여기가 프리덤이라는 거지 이게 이자자 자, 라이프 Now and here, I'm ready in love. Don't worry. Be happy. t 것도 있어요 h a 도아 열판 저기도 집 하나 있고 저기도 집 있고 자 들어가 봅시다 e 땀삐삐질고 사와디 사와디카 으 자, 수고하니까. 자, 와디, 자, 자, 자. 자, 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자. 네. <웃음> 네. 네. 아 자. 자, 자. 자, 자. 아 자. 아 자. 리오. 리오 아아 좋 자. 자, 자, 아, 이 자, 자. 아이 자, 오랜만에 자, 자. 자, 자, 아, 자 여자리에서 봅시다 한번 음, 산 일단 음, 음, 음, 여기서 삼겹살 대낭 예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괜찮을까 오랜만에 열리는 삼겹살 대낭 얘 기가 막히죠 아주 그것도 많아야아 좋다 아아다자 봅시다. 하늘을 나르는 자전거야. 아, 이게 다다물나무는 어. 아트 꽃창에 뭐라 해야 창 미술관에 되겠다. 이게 전시회. 아, 기가 맡기죠.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에게 한 손, 한손 하나 더. 땀. 장장몇 년이 걸려서 천천히 그냥 땀을 퍼놓고 왔다. 그래 이런 맛이 아 좋다 책도 많고 그냥 막 놔두는게 아트요 예술이요 아 좋다 차. 차. 아. 이게 뭘까 타자기 아닐까 이야 기가 막히죠 이? 타자기 아. 여기서 하룻밤 자고 있는 방도 있어요 방도 음. 아 좋아 아. 우르나도 그렇지만그 아. 테이프가 아직 있다. 기가 막힙니다요. 아, 좋다. 앨범도 있네요, 여기. 아, 저분 오시면은 좋아하실 텐데. 자. 개인 공구실이네 아, 죽인다 아 여기 잠자는 데잖아 와야 주방이 있고요 잠자는데 아, 여기 1박에 얼마 대략 한다는 데오딱잘 그렸네 아 소파. 여기도 숙박하는 곳이요 이게 장실아 아우 좋다 좋 리듬 차, 좋아, 좋아. 아.. 피곤 빨리.. 빨리 나까풍태야까풍태 야 원숭이로 원숭이 머리 와 원숭이굴 와 그러네 원숭이굴이네 샤원숭이 볼. 진짜요? 실제? 응. 진짜? 어 진짜 원숭이로 원숭이라고. 아, 깨지면 안 되지, 여기. 아, <웃음> 야, 요 집이 있는데, 요 집이 조만간에 우리 집은 티라는 친구가 살 집이라고 하네요. 내가 야, 무서워서 못 산다 했는데, 가요. 여기서 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숨 털어 봐 봐. 자꾸지? 자꾸지. 왜 찬로만이 나 자꾸지. 아 녹각은 어디? 녹각뼈맛있어안 니치 알아? 마푸앙. 마푸앙. 뭐 애플 애플만 고 말? 배차에, 애플에고차차에 배차에. 배차에. 배차에. 배차